이 물이 지하 150m에서 올라오는 암반수라고 합니다. 식수로도 가능합니다. 왔다 와서 지내기 왔다 왔다 왔다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681번 길에 있는 심악산의 약청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심악산은 높이가 194m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약천사는 심악산 들어가는 입구 기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심막산의 약천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금부터 심막산의 약천사를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막산의 약천사는 고려시대에 남아 있던 절터에 1932년에 중창을 하였습니다 원래 사찰의 이름이 법승사였지만 지장고사를 상징하는 약자와 법당 앞에 솟아오르는 약수가 아주 혐의서 약천자를 따서 약천사로 개명한 대한불교 조계정의 도량입니다 1995년 8월 주지로 부임한 허정선님이 본격적인 불사를 전개하여 남북통일 대부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높이 13m의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개불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무엇에 묶이고 무엇을 두려워하라 바로 여기 앞에 쭉 봤던 것이 지장전 입니다 지금부터 지장전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던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는 이곳 지장전의 법당이 2 3층 이상태로 보이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됐는데 돌아서 정문으로 돌아오니까 바로 1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봤었던 과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법당이 큽니다 원래 자그마한 법당이 있었는데 이것을 2001년에 큰 법당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장전 주변과 요사체를 쭉 보고 있습니다 지장견 앞에는 이렇게 큰 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포대 화상의 불상이 보입니다 큰 덩치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포용을 주시는 손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기록하는 것도 있고요 왼쪽으로 보니까 지하 150m의 솔로는 광천수가 올입니다 수질 검사에서 식수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깨끗한 물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곳 약천사의 이름과 유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물이 지하 150m에서 올라오는 안방수라고 합니다. 식수로도 가능합니다. 이제 바로 뒤쪽에 있는 남북 통일 대불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천사 단풍이 가득 들었습니다. 지장전에서. 약천수를 지나서 이제 대불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약천사의 청동 대불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남북통일 대불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고요 남북통일 대불에 오른쪽에도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손님들이 사용하는 보신 것 같습니다. 이제 통일 대불 코앞까지 왔습니다. 아 거대하네요. 엄청나게 큰 대불입니다. 남북. 통일여래 대불은 2008년에 세워졌으며 남북통일과 중생의 빈곤, 빈곤이나 재난으로부터 고통을 해결해주는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충동대불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통일약사여래 대불 왼편으로 범종루가 있습니다. 약천사, 심악산 민족화합 남북통일 범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동대불과 범종루를 보고 이제 대웅전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입니다. 가을 단풍이 네, 멋있습니다. 작은 건물인데 얘기가 대웅전입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사여래대불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왼쪽은 심악산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에 종이 있네요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루 6 8 1번 길이는 심악산의 약천사를 찾았습니다 고려시대 때에 사찰이 있었으나 터만 남아 있던 것을 1931년에 중창을 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 사찰의 이름은 법성사였으나 지장보사를 의미하는 약자와 약수의 의미의 천자를 따서 약천사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사찰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심학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남북 통일 태부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